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LG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만년 2등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군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만년 2등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G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지난 8월 26일 출시한 LG Q92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스냅드래곤 765G 칩셋을 탑재했음에도 가격은 40만원대라는 매우 반가운 스마트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Q92의 간단한 개봉기와 스펙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먼저 간단한 개봉기를 말씀드려볼텐데요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 케이스와 필름을 추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생각됩니다 이미 삼성에서는 시행한 바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LG가 40만원대 제품에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줄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디자인의 경우 보급형 모델과 비슷했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버튼이 있는 곳에 베젤이 일자가 아니라 곡선 형식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엣지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 특유의 후면 지문인식을 측면 지문인식으로 변경하면서 편리성을 높여주었고요 전후면 카메라의 위치나 카툭 티도 보기 편하게 변경되었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물방울이 아니라 펀치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과 감각, 그리고 심도, 접사, LED를 나눠 놓은 2열 방식으로 후면 디자인만 봐서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훨씬 나아 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상단에 유심 트레이가 있고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C타입 포트 그리고 스피커홀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후면 글라스틱 측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지만 저렴해 보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스펙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스펙을 보면 꽤 놀랄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출고가가 약 40만원 차이나는 벨벳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팀킬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AP는 스냅 대륙은 765G, 5G 칩셋이 탑재되었고 램 6GB, 저장공간 128GB로 램이 약간 아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40만원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6.6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잠시 배그가 얼마나 매끄럽게 구동되는지 살펴볼게요 다만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아서 베젤이 약간 넓어보이는 부분이 좀 거슬리긴 했는데요 번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호불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커는 벨벳과 같은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고요 카메라는 전면 3200만 화소 일반 4800만 화소 광각 800만 심도 500만, 그리고 벨벳에는 없었던 접사 200만 화소 렌즈가 탑재돼서 하극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중 속도 조절이 가능한 타임레스와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되겠네요. 물론 AOD를 지원하지 않고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빠졌으며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는 단점이 도출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펙과 가격을 생각하면 큰 단점은 아니지 않을까요? 다만 가격 대비 스펙이 좋다고 해도 디자인, 크기, 그립감 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좋다고 할수 없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LG Q92가 잘 만들어진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은 무선 충전에 대한 불편점만 감소하신다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만한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